다 봉인하고 다녀 인간놈이 제프 그 XX 돈 벌고 싶어서 십자가 풀더니 요지경이 됐네 X 뷰야 방금 미친놈 봤어 제모야 십자가 들고 웃으면서 뛰어오는 인간 있어 이제 봤냐? 어디쯤 이래? 60층은 넘어온 것 같은데 아긴가가 크크크크크크크잘 어, 가라. 난안 걸림 시옷 c 야 같은 거우 o 우 c o o l o there. b e s y e s Okay, let's go. <laughs>